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입니다. 우와. 드디어 오늘 이 시간 옥뻥이 시작이 됩니다. 옥뻥. 옥 스윙의 벙커 샷. 이건 뭐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 있지요옥 스윙은 늘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깨드리는게옥 스윙입니다. 그중에서 옥 스윙 벙커 샷 옥뻥. 오늘 첫 레슨을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배웠던 것들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개시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빵 눌러주시는 게 훨씬 더큰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오른쪽 화면 상단에 점세 개를 누르면 거기에 자막 기능이 있어요. 거기서 영어, 한글 자막 기능도 활용해서 보시면 훨씬 편하게, 조용하게 즐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옥봉 첫 번째 시간 인데요. 옥봉 스트로크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로크를 생각할 때 그냥 아웃에서 인궤도로 치면서 공 뒤에 3cm를 그냥 마구 찍어서 터뜨려라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한 100년 동안 했던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훨씬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 바운스로 치네 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만 조금만 응용하면 훨씬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것. 그게 옥봉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옥프로치 처음 진행할 때 여러분께 셋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서 공은 오른발 앞꿈치, 그리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약간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그냥 약간 V자로 벌려주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인스핀아웃스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벙커샷을 할 때는요, 벙커샷을 할 때는 원래 컨벤셔널 스윙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뭐 뒤에 카메라를 먼저 하죠. 공은 왼발 뒤꿈치에다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중심의 최저점이 공의 뒷부분에 놓여야 된다. 그래서 이쪽을 빵 뒷땅을 쳐줘야 모래가 폭발을 하면서 공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옥스윙은 상대적으로 공이 상당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벙커 샷을 할 때는 여러분들 몸 가운데다가 두셔도 됩니다. 가운데다 두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사이드로 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왼쪽으로 오픈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봐요. 왼쪽으로 오픈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그 클럽 페이스를 오픈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똑바로 논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이렇게 오픈할 필요가 없어요.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는 그냥 치면 공이 앞으로 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벙커샷에서는 오픈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는 뭐냐면 리딩 엣지라고 해서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곳이 먼저 모래에 닿으면 쑥 묻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둥둥한 이 바운스 부분이 먼저 땅에 퉁 맞으면 툭 맞으면 튀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이게 먼저 맞게 하기 위해서, 바운스가 먼저 땅에 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똑바로 났을 때는 공은 앞으로 가지만 열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어딜 바라보게 돼요. 이쪽을 바라보죠? 그럼 이 상태에서 똑바로 치면 공이 우측으로 날아가요. 근데 저는 똑바로 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조준을 해서 왼쪽으로 치는 거예요. 왼쪽으로 치면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일이 날아가야 되는데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그러니까 즉 우리가 원하는 가운데 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을 보고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이걸 열면 우측으로 날아가는 걸 갖다가 이게 싫으니까 에, 에, 에, 에, 에 이게 돌아야지, 이게 돌아야지. 그래서 이쪽으로 치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가겠지? 아이고 탑볼랐네 그래도 똑바로 나갔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게 오픈 스탠스의 원리라는 거. 그걸 아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옥봉은 오픈 스탠스를 일단은 취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픈 스탠스를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돼요. 왜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옥프로치에서 아웃스핀 기억하세요? 손이 이렇게 나가면서 스피을 이렇게 주는 거. 다시. 오프로치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공을 이렇게 순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걸 아웃스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르시는 분은 빨리 오프로치 가가지고 첫 번째 거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대로 당겨서 스핀을 주는 걸 인스핀이라고 그랬어요. 아웃에서 인으로 주면서 친다. 그래서 이걸 인스핀을 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팽이 치는 방향으로 주는 건 인스핀이라고 그랬어요. 당기는 거니까 당기는 스핀은 인스핀. 스피. 인스핀은 우리 운동 방향과 역방향이기 때문에 공이 많이 구르지 않고 아웃 스핀 밖으로 치는 건 공이 계속 구른다고 그랬어요. 왜? 순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시키려고 하는 방향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 프로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공을 굴리고자 한다면 아웃 스핀을 주고 공을 세우고자 한다면 인 스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벙커 샷을 생각하면 을 벙커 샷은 굴러가는 게 좋을까요?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린 사이드 벙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린 주변에 있는 벙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웃스피을 주다가 조금이라도 땅을 치게 되면 클럽 자체가 뭐 일반 땅에서 는 약간 튀는 효과라도 있지만 모래에서는 확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래를 먼저 만나기 전에 스핀을 컨트롤 할수 있는 방향으로 샷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나요? 이게 정말 이해하기 쉬운 포인트인데 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어려운 용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옥봉은 무조건 인스핀 플레이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물론 저는 아웃스핀 플레이도 가끔 해요. 그런데 인스핀 플레이, 즉 밖에서 훅 당겨서 당겨서 스핀을 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막 열어가지고 이렇게 막 깎는 게 아니라 옥스윙은 인스핀 아웃스핀은 spin, 그냥 생긴 대로 만약에 이렇게 딱서 있는 클럽이면 그냥 이대로 이대로 거기서 덮고 막 뒤집고 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스핀을 주고 이대로 스핀을 준다고 했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면 이것도 막 덮는 게 아니라 이대로 스핀을 주고 이대로 스핀을 준다고 했어요. 이대로. 그니까 러 이렇게 누워 있는 클럽은 누워 있는 대로 이렇게 스핀 이렇게 스핀 막 이걸 갖다 덮고 막 뒤집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대로 그 다음에 서 있는 건 이렇게 이렇게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지금 샌드웨지를 들고 있는데 공을 직접 치면 훨씬 멀리 날아가니까 3cm 뒤에 정도 치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볼 센터인데 지금은 제가 클럽을 눕히지 않았어요. 눕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냐면, 이 공을 갖다가 깎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그냥 팽이 치기를 하는 느낌 정도로만 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팽이 치기를 해서 친 거예요. 그러면, 벙커샷 공식에서 제가 1대 3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60m 정도 날아갔거든요. 그러면 이 벙커샷은 20m 정도 날아간 샷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연습장이라든지 스크린 골프에서 연습을 할때 다시 자 봅니다. 이렇게 하고 어, 이걸 어떻게 치지? 지금은 클럽 페이스를 전혀 열지 않았어요. 열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고 이렇게 갔을 때 저는 지금 펭이 치기처럼 이렇게 당겨서 친 거예요. 그냥 당겨 친 거예요. 이렇게 당겨 친 겁니다. 뭐 이걸 이렇게 뭐 벙커 샷을 할때뭐막 이래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누워 있건 서 있건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냥 그 모양 유지하면서 인스핀만 주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갈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인스핀 주는 거 이게 지금 인스핀 주는 거거든요. 어프로치 할때자 인스핀 주는 거예요. 이것도 또 가면 생긴 대로 그냥 공에 인스핀을 주는 거예요. 인스핀 플레이를 진짜 잘하면 쇼 게임의 달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웃스핀을 주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뭐 공략법을 터득을 하게 되고요 자 다시 벙커 샷자볼 센터 그 다음에 공 3cm 뒤에를 긁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아웃투인계도죠인스핀이니까 빼서 이런 식으로 저는 팽이 역할만 시켰어요 저는 제가 막 뭔가를 막뭘 하려고 한게 아니라 뒤집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당긴 것만 한 거예요 그러면 제 58도 외지로 거리를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거리는 2 0미일 가능성이 많아요. 좀한 20에서 25미터일 수도 있지만, 1대 3 법칙으로 따진다면 제가 지금 클럽 페이스를 열었나요? 안 열었나요? 안 열었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누워있는 클럽이 있나요? 없나요? 저한테? 없어요. 그러면 10미터를 쳐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수들은 스윙 크기도 조절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스윙 크기를 조절하면 안 돼요. 옥, 옥팸 여러분들은 절대로 스윙 크기를 조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절대 풀스윙의 법칙. 꽝! 절대 풀스윙의 법칙이다. 옥벙은 절대 풀스윙의 법칙이다. 내가 세게 쳐도 되니 이 상태에서 밖으로 빼서 팽이, 팽이 쳤어요. 그러면 지금 봐요. 이게 몇 정도 나가는지 제가 볼땐90 정도 나갔을 거예요. 지금 90 나갔죠? 그럼 이 정도 파워로 치면 저는 벙커샷으로 30미터는 칠 수가 있어요. 3 0미자 다시 이렇게 놓고 팽입니다. 팽이 가고 아웃. 지금 이거는 완전히 절대 풀스윙의 법칙으로 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거는 한 70미터 나갔으니까 한 23미터 한 정도 칠수 있는 그러한 스윙의 크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좋아. 풀스윙의 법칙에서 2 0미 30미터 치는 건 알게 됐어. 그러면 10미터 짜리는 어떻게 쳐야 돼? 그럴 때 이제 좀 문제가 되죠. 그럴 때. 이 58도의 로프트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눕히기 시작해야 돼요. 눕혀야 되겠죠? 이걸 갖다가 눕히면 훨씬 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게 돼요. 그럼 클럽페이스를 이 정도 눕혀야 되겠다. 그럼 내가, 아, 한시 보는구나. 어느 정도 눕힐지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한시 방향, 아, 한시 방향을 누웠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클럽페이스를 그대로 둔 상태로, 이건 그대로 둔 상태로 이쪽에 11시 방향으로 몸을 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 그다음에 공의 위치는 똑같고 깎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 누워 있는 대로 좌우가 이것도 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팽이치기가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한 10m도 안 나갔겠네요. 많이 열었기 때문에 다시 이 상태가 되고 올라가서 똑같이 스핀을 인 스핀을 주는 거예요. 인 스핀을. 그러면 지금 한 30m 나갔죠? 그럼 30m 나가면 이건 10미터 짜리 벙커샷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벙커샷을 할때 그렇게들 고생을 했냐면 위로 들어서 쥐어박으세요. 위로 들어서 폭발을 시키세요. 위로 들어서 뭘 하세요 했기 때문에 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벙커가 고운 모래도 있고 굵은 모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못한 나머지 들어갔다. 나왔다 튕겨 나 놨다 난리가 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인식 자체를 기본적인 인식 자체를 서 있, 막 이게 지금은 정상적으로 서 있죠. 서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해서 인스핀을 주는 인스핀을 주는 팽이 동작이라고 팽이를 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를 든 거지만 절대 풀스윙의 법칙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풀스윙의 법칙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60m니까 이 정도 치면 20m를 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 열면 이게 좀 어려워요. 느낌이 되게 안 오거든요. 이걸 옆으로 지금 팽이를 칠수 있다는 라 느낌이 되게 안 오는데 그냥 믿으셔야 돼요. 믿고 빼서 이런 식으로 팽이를 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이건 한뭐한 뭐한 10m 남지, 한 5, 6m 나가는 그 정도 스윙 크기가 되겠네요. 또가고 빼고 팽이 이런 식으로 뭐 거의 공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죠. 이런 건한 7m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그냥 탁 쓰는 그런 공이에요. 근데 이런 공의 특징을 보면 정말 꾼들이 벙커 샷을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공이 떨어져서 어떻게 도냐면 탁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드로우 회전인데 반대 회전이 되죠. 왜 팽이로 이렇게 돌렸으니까. 그래서 벙커 샷을 잘하고 오프로치를 잘하고 하는 방법은 인스핀 아웃스핀의 개념만 잘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벙커 샷을 할 때는 어떻게 돼 있건 간에 셋업을 할때 옥스윙은 공을 센터에다 둔다. 그리고 평소에 다른 사람보다 아웃투 아닌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팽이로 칠때 뒤에 그리고 모래를 어디를 찍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뒤쪽 3cm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팽이를 어떻게 돌릴 거냐에 대한 고민을 가장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벙커샷은 절대 풀스윙의 법칙입니다. 절대 풀스윙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벙커샷 거리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까지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벙커샷은 두번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려워요 벙커샷 어렵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쉬워요. 하다 보면 쉽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자화자찬일 수 있,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쉬운 벙커샷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꼭 인스핀주는 팽이치기 요령으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 다른 세상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괜찮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빡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Swing골프 아카데미의 옥선생이었습니다. 옥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